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기북면 오덕리에 있는 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셔야 될것 같은 집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덕리 마을 입구입니다. 집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서 도로에 불이 아주 많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지 않는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나무를 제거를 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무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큰 나무가 있고 철거를 해야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마당을 사용하지 않아 잡목이 아주 많습니다. 풀과 잡목을 제거하면 충분한 마당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집은 쓰레터 지붕으로 되어 있어 기북면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쓰레트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주택하고 접해 있는 주말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접해져 있습니다. 이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과 접해져 있는 바로 이 땅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담장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밭도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나 구매를 하셔서 밭과 집을 정리하시면 아주 넓은 땅이 됩니다. 집 뒤쪽입니다. 뒤쪽에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주택부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시고 이 땅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집쪽에서 들어오면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집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땅은 맹지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은 시멘트 포장된 도로입니다. 도로와 밭 사이에는 조그만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통해서 진입은 가능합니다. 주말농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조그만한 길이 있고 오른쪽에 구거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에 있는 철거를 해야 되는 주택과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77제곱미터 111페 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는 건폐율 40% 와 용적률 100% 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목조와 흑벽돌입니다. 지붕은 토기어와 스레트 지붕입니다. 스레트 지붕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스레트 철거 작업에 지원사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택면적은 두동으로 36.36 제곱미터 열평입니다. 주택은 현재 미등기입니다. 주차는 영대입니다. 건축연도는 1942년과 1961년입니다. 방향은 안방기준으로 남량입니다.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셔야 되는 주택입니다. 주택부지에 접혀있는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성토를 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 면적은 443제곱미터, 13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두필지 면적은 821제곱미터, 248평입니다. 3.3제곱미터당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 5 등록번호 41021236 전화 010-2487-0015